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압주문로에 있는 강릉 시계 옆에 시스카이 호텔을 찾았습니다. 아, 객실은 죽보신 거와 마찬가지로 마음긴 비가 있는 객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대기 하늘 공원이 이 호텔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늘 공원을 찾았습니다. 야간에 찾았습니다. 이렇게 하늘 공원에 이렇게 벤치가 있고 주변에 주문으로 가고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인피니티 수영장이 있습니다 잘 보이죠? 너무 자세히 보면 이상할 것 같아서 처처 지나가는 것처럼 보겠습니다 저 멀리 바로 봉해바다가 보입니다 바로 앞에 코앞에 지금 수영장이 보입니다 아 조명이 멋있습니다 야경을 보는 것이 차라리 더 낫네요 객실 내에서 시뷰가 있었으면 은아 이렇게 또 찾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망티 아 뷰다 보니까 아 조금 모자란 걸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늘공원에 올라왔습니다 아공원에저 뒤쪽에 보면 은아 테이블도 있고 의차도 있고요 가지고 올라오셔가지고 더질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놨습니다 이미 저같은 사람 예상해서이 호텔에서 이 만들어놓으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저는 여기를 찾았습니다 어, 찾는 사람이 많지는 않네요 대부분 객실에 계시던가 수영장에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멋있는 동해마다 야경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호텔에는 5층에도 수영장이 있고 거기에는 패밀리스 트 그리고요. 지금 15층에는 인피니티 수영풀 그렇게 해서 두 개의 수영장을 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카이 시베이 호텔은 옛날에있던 건물이 시스카이고 새로 지은 건물이 시베이 호텔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시베이 호텔 이쪽은 어, 시뷰가 되요 그리고 시스카이 쪽은 만긴 뷰. 이렇게 해서 이 바다와 산이 보이는 이런 거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약을 늦게 했기 때문에 시뷰, 그러니까 바다가 보이는 전망 좋은 객실을 예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뒤쪽 보이는 산을 보는 객실을 예약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오늘 하늘공원까지 왔습니다. 정말 좋네요. 주변에 뭐, 큰 호텔들이 많이 있어요. 롯데도 있고, 라마도 있고 등등 했는데 그쪽에 왜안 가냐? 사실은 그쪽도 예약이 다 찼어요. 여기도 전망 좋은 데는 다 찼어요. 넓게 전망이 조금 좋지 않은 게시 쪽에 예약을 했지만은, 아, 이렇게 하늘공원에서 쳐다보니까 오히려 더 좋아요. 약간 모자라는 것에 이렇게 크게 보충을 합니다. 저 앞에 쭉 전망 보이는 곳이 동해 바다입니다. 정말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여기 강릉 주문진입니다 주문진 기억나는 많은 것들을 여기서 보고 먹고 만들고 또 나의 개인의 흔적과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여기 하늘공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올라와서 찬찬하고 그리고 이제 하늘공원에서 볼수 있는 거 많이 보고 충분히 봤기 때문에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강릉시 주문지랍 주문로에 있는 티베이 시스카인 호텔 하늘공원입니다. 정말 수영장도 멋있고 바다도 멋있습니다. 2층에 주차를 하고 1층에 데스크에서 객실을 안내를 받고 있습니다. 묻고 이제 cbc 스카이를 떠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